재밌는 거 없음. <웃음> 너좋아는데 <웃음> 세미온 타워 <웃음> 아니야, 그냥 아직 게임 잠깐만. 잠깐만. 이거다. 뭐야, 이게. 처음 보는 맵인데. 맵이... 일단, 예, 총알 리에 어. 색깔 주황색 비워줘. 아, 노란색은 먹었다, 제가 어. 아 빨리 치워. 너 빨리, 너 빨리 당근색. <웃음> 빨리, 바꿔. <웃음> 너 빨리, 돼, 너 빨리 바꿔. 너 빨리 당근색. 안돼, <웃음> 그것도 안돼. 빨리 바꿔. 너 빨리 당근색. 그렇지. 예. <웃음> 시작한다. <해. 웃음> 어. 얘도 시작할 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봐. 아, 어, 바뀐다. 됐다. 나이 녀석, 고정이다. 넌 고정이다. 이번 판 1등 하면 바꿔줄 수도 있다. 이건 2... 꼴등 꼴등 안 하면 바뀐다. 어. 그럼 꼴등한테 넘어가는 거.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왜 이게?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길을 통과하면 된다.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게? 꽤 <웃음> 재밌는데. 야, 아이씨 야, 뭐야 이거 키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어께 <웃음> 어려운데 어! 어! 피했어! 어! 어! 아, 나 이게!!! <웃음>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남하고 어, 부딪혀도 터지는그 어, 피하고? 남하고 부딪혀도 터지는 것 같다 <웃음> 어너 그거 피야 피해... 아, 이거 그래. 야 이거 피해지나근데어피진다 아! 어떻게 피하는 거지, 저거? 아씨이 새끼들 왜 계속 내가 부활한 딥무비... 타밍을 아! 맞춰서 나오냐고. 뒷무빙을 쳐서 피해야 된다. <웃음> 더블킬. 아, 진짜? 잘 봐. 이렇게 뒷무빙을 쳐서 피해야 된다. 아... <웃음> 아, 뭐야. <웃음> 상대, 얘다 하면 터진다, 이거. 어, 나, 나, 안... 나 어려운데. 자, 잘 봐. 오이! 으어! 봐. 아, 아. <웃음> 터졌는데. 어어어 어, 어. 아 씨, 아니, 딥무빙 아니, 아니. 했는데 안 지나가도 죽었다 이게 <웃음> 제 제일... 어.. 가자 어어어무빙 아, 아, 제대로 안 돼? 아아 <웃음> 이거 존나 어렵네 근데 나이 이 게임 조작키가 왜이리 불편한지 왜 클릭으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왜 피하고? 오케이, 피하고? 다음. 아, 아, 내 네. 야, 백동치기왜 있어? 오, 어? 뭐야? 어.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야, 나, 야, 사람 죽일 수 있냐? 오, 어. 상대 뒤에다 야, 터지는 것 같다. 아, <웃음> 아, 야 뭐야 <웃음> 나나왜부탁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엉덩이 때리면 사람 죽네. 어. 어 아, 진짜? 어떻게 때려? 아, 아, 아, 아, 그냥... 아 이렇게 부수는 거구나. 오케이. 그렇군. 야, 여기, 여기 잠복 이다 아, 아, 야. 아, 어... 어... 죽었어. 아, 뭐야. <웃음> 아니, 아니, 이 녀석, 내 엉덩이를 다 먹더니. 아. <웃음> 응, 이로아. 아, 아, 아, 이이 뭔데 이거? 개이섬 아, 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해보니까 이 골프랑 먹어달라 일로와저씨 내가 이거아니 쟤는 앞으로 계속 주황색 고정이다 태균이다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아, 나이스. <웃음> 아. <웃음> 아. 이따. 아 뭐야 나 시작하자마자 엉덩이다 어, 먹혔어. <웃음> 아, 들어갈게. 근데 이거 색깔 어. 구별이 잘안 되는데. 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라서 그래. 아. <웃음> 뭐주황색이 당근이겠지. <웃음> <웃음> 아이고, 야, 이게 터져? 맛있는 피자, 개살 피자. <웃음> 오, 아, 피자. 아, 뭐야, <웃음> 저건 뭐야? <웃음> 아! 야, 1단계를 먹기로 어 1단계를 이렇게 어렵 아, 이거 협동 게임이가 아니면, 그거 게, 경쟁하는 게임이가. 몰라? 협동 같은데? 협동 같지만 아닌거협동인데 한데... 엉덩이 따먹는너 <웃음> <웃음> 일로 와! <웃음> 아, 잠깐만. 아이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웠다 이러야 범퍼카 인데 그냥 아 <웃음> 음. 아이구야 <뭐야. 웃음> 아무 브하고 아 있었다 <웃음> 아. 아니 아니아아아아아 <피했는데>? <웃음> <아우. 웃음> 왜? 야, 이거 협동 게임 맞나, 근데, 이거? <웃음> 아마 니 <웃음> 전혀 아닌 거 같은데. 게임인데, 아 <웃음> 태균 대균 <태균> 게임이다. 야, <웃음> 아, <내가> 다 죽었어. 무사편다 <웃음> 뒤졌어. <웃음> 서로 눈치 보는 거 봐. 아 오케이, 살았다. 아, 쟤 눈치 보고 가도 되나, 이거? 깨자, 계자 깨자 깨자, 깨자, 깨자. 집중해, 집중해. 아, 돼! 집중해 안 돼! 집중이 안 돼. 아, 응, 음. 아, 응. 음. 아, 아, 아, 엉덩이를 보자. 아, 네, <웃음> 엉덩이를 보자. 아, <웃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걔. 아, <웃음> 내가 봤을 때 저기 아, <웃음> 이상한 저거 굴뚝같이 생긴 저게 태균인 것 같다.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니 야두 개가 동시에 와. <웃음> 아 뭐야 이게? 아, 아, 아 야나 다음 누구한테 먹힌 거냐나? 전 보통 당근한테 못했다. 와, 당근. 아니 <웃음> 이걸. <웃음> <웃음> 당근이가 자꾸 내똥꾸르 놓인다. 짜다. 짜리가. 어 오지 마! 여기까지 왔네? 아! 오지 마! 어디서. 거기 함정 있어. 잘 봐. 어. 잘 봐. 어. 어. 어. 아. 아! 아, 이렇게 함정 이 있어. 아! 재난. 가도 되겠지. 여기는. 뭐... 아, 아직도... 야, 여긴 좀 더. 어, 뭐야? 야, 여기서 그냥 죽었는데, 나 저기서는. 입구 앞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응. 야, 안 보이는데 계속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 저기서. <웃음> 그러니까. 뭐지? 야 여기서 누구 하나씩 희생해 보자 아 죽어 가세요 형 내가 제거했다 내가 제거했다니까 아 있네 또 있네 이렇게 나오잖아 누구 하나 제거하면 가도 되나 어 뭐야 억그로가 안걸렸어 길을 열었어. 어, 어 잠깐만, 오그로 간, 그죠? 이번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거야? 어. 저기는 터지네. 길 어디야? 길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웃음> 어. 오, 어, 뭐야, 깼어. 뭐 깼겠누? 굿. 야, 이거, 어, 아니, 야, 쏜다. <웃음> 민규야. 나는 왜? 클리어는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음... 될것 같아. 일로 와. 꺼져.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어, 통과했다. 뭐야? <웃음> 제발. 아니. <웃음> 일로 와. 엉덩이를 보자. 아. <웃음> 엉덩이를 보자. 아! <웃음> 엉덩이를 보자. <웃음> 왜? <웃음> 엉덩이를 보자. <웃음> 아야, 뭐야. <웃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니, 아, 이쪽이었어? 아, 말도 안 돼. 뒤로 안 간다. 이게 하고? 다음. 아! 아이.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이씨? 아니. 아니! <웃음> 아, 너무 어려워.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리 와. 꺼져. <웃음> 아! 아! 아, 어 뭐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 <웃음> 아니! <웃음> 괜찮아 난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너 뒤에서 이렇게 하고 <웃음> 이렇게 하고 다아씨 이제 와서 갑자기 욕하는 거 가지고 게 하고 아니! 네 개를 뽑기에 세 피해, 개를 피해놓고것 나는 승리는 필요 없고, 민규만 있으면 될것 같다. <웃음> 아니, 이 자식 길러야지. 야, 이건 오그로가 잘안 끌리는데, 이거. 아, 끌리는 이게 될까? 범위가 넓어. 아. 이게 약간, 어, 이렇게. 일직선 말고 약간 오른쪽 위? 도대체 어딘줄 모르겠다. 범위가. 너무 어려운데. 야구? 야구? 빙다신거냐 저거. 야 아, 아니! 뭐. 야! 저거 왜 쏴! 저건 좀... <웃음> 저건 아, 좀. 왜 쏴, <웃음> 이씨! 어, 쏘는 거 빡치네. 어 이거 정도 이제 가볍 아! 순차 아. 공격. 너이 녀석 저리 아. <웃음> 야. <아니야. 웃음> 아. 다시 해라. <웃음> <웃음> 아. 아. 다시 해라. 하하하하하 <웃음> 다시 하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시 해라. 쟤왜 이렇게 고이냐 아니, 쟤썸왜 이렇게 고였냐? 다시 라 아, 아니, 어? 아, <웃음> 아, 아, 안 아, 대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아니, 지니 아니, 아니, 아니. 야빨 아니. 리니아 빨리 니빨리 빨리, 빨리. 엄사건 어, 뭐 이거 어떻게 하더라? 벽하고 벽하고 어떻게 피하고? 피하고? 네, 갑자기야. 피하고? 네 어떻게 피하고? 어, 어 왜안 되지, 잘 어디 누르는 걸까? 어디야? 빨리 찾아. 어, 잘안 된다. 왜 무슨 함정이 있는 거야? 아! 어! <웃음> 저기 왜 죽여? 아니, 제 야, 봤어 방금? <웃음> 와, 봤다. 난 봐버렸다. 어 <웃음> 저거를 몰라. 다 공격할 줄은 누가 알았냐? 아, <웃음> 아, 공격 끝나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치 할수 있어, 나는. 가자, 가자, 가자. 오 저것도 있어. 오케이, 죽었어, 오케이, 죽었어. <웃음> <목> <목> <오케이, 목> 자기물이야, 이란 <이런> 말이야. <목> <목> <웃음> 이건 장애물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건데. <웃음> 나랑, 민주일로 <웃음> <웃음> 나랑 한몸이 되죠. <웃음> 차라리 죽어라. <웃음> 차였다, 방금. 죽을 택하겠다. 방금 두번 차였다, 나. 아!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어, 잠깐만. 가자, 갑시다, 갑시다. 안 돼! <웃음> 무지 <웃음> 갑시아아 응. <깜짝이야>. <웃음> 아 오케이 피하고 다운. 잠깐만. 피하고 피하고 아난 살았어. 아니, 얘기는타마야너너 <웃음> 아 너, 너 당근이지. 내가, 아, 죽인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죽인 건 누구지? 나다끝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야아아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니야>. 쉽지 않은 것이다. 오케이. 그럼 하지 말게. <웃음> 어? 동건이가 어. 하지 말래, 정상적으로. 하지 마라고 한적 없다.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저거야. 아니! 뭐. 아, 순차공격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에. 어, 야, 아, 알겠는데, 자꾸 죽는다. 아, 순차공격 저 어떻게 되냐.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웃음> 누가 계속 죽고 있는데. <웃음> <웃음> 뭐야 저기 아기 아, 혹시, 혹시 이거 죽은 애쓰 뜨나? 혹시 이거 죽은 애쓰 뜨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야 이게 맞는다고? 말도 안돼 아니 이녀석 어부지리를 하더니 아, 아니야 마... 일단 나 가볼게 여긴 잘 모르겠다 오픈 도도 <웃음> 아니 죽이지 마! <웃음>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저, 저, 적을 두둥아리가 죽였어. <웃음> 아니, 이어 <웃음> 이런 <웃음> 방법도 있네. <웃음> 너희는 <웃음> 게임을 못한다. <웃음> 살려줄까요? <웃음> 너희는 갈수 없다.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다들 포기했다. <웃음> 너희는 갈수 없다. 날 죽인 대가다.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안 죽였다.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 기회다. 아, <웃음> 돼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솔직히, 그 <웃음> 왜 <웃음> 죽이는 걸로, <웃음> <형식> 고여버렸냐, 이렇게. 왜이 잠깐, 잠깐, 잠깐, 내가 꼴까지. 아, 오지 마! 오, 야, 이 <웃음> 야. 얘, 나, 이제 이거 나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웃음> 축하한다. 야, 이거는 충, <웃음> 통과할 때 순차적으로 한 명씩 가야 한다. 안 그럼. 그럴... 오케이, 쭉 가. 갈수 있어. 아, 아. 아, 여기서 걸렸네. 아 어떻게 가 이거? 어? 어떻게냐고? 아. 어부질이요아 <웃음> <웃음> 이거 아아아오이거네 이겼네 뭐... <웃음> 뭐야 이게 라운드가 2단계 끝이었는데 거야. 야 2단계 <웃음> <웃음> 2단계 뿐인데 뭐 이리 어렵냐? 점수한는만 <웃음> 보자 재밌네 아 2단계 뿐인데 왜 이리 재밌냐 이거 뭐야 이게